속보입니다. 3월 12일부터 13일 오늘 월요일까지 중국에서 7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에는 티베트와 중국 스촨성야안시에서 규모 3.2와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오늘 3월 13일 월요일에는 중국 신장 창지현에서 규모 3.2 그리고 역시 신장의 이번에는 하미시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티베트에서 또다시 규모 3.3의 지진 그리고 또다시 신장위구르 자치구 이번에는 우수시 타천구에서 규모 3.6의 지진 그리고 티베트 응가리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7번의 지진이 연속 발생 중이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 중에서 3월 12일 어제 일요일 중국스천성 야안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최근 스촨성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 것도 맞지만 그 중에서 스촨성 야한시의 지진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또다시 어제 3월 12일 스촨성 야한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조만간 인근 지역에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최근 중국 스촨성의 지진을 다시 살펴보면 작년 9월 5일 낮 12시 52분께 스촨성 성도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츠주 루딩현으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4분 뒤에는 스촨성야안시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스촨성에서 이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건 2017년 이후 약 5년 만으로 성도인 청두와 인근 지방이 흔들렸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아. 어제 바로 이곳 스촨성야안시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작년 9월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루딩현 40명 야한시 34명으로 75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1일 오후 이번에도 중국 쓰촨성 야한시에서 규모 6.1과 4.5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바오싱현에서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3월 13일 오늘 신장위구르 자치구 하미시 이저우구의 규모 3.8의 지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는 핵무기 경납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핵무기 경납시설을 10배 이상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한창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월 13일 발생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발생한 규모 3.8의 지진이 심각한 것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 중국은 이미 120기 이상의 핵무기 경납시설을 동부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기 이상을 더 지를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 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또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실의 핵무기 경납시설은 최근 탈레반 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 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고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 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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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되는 핵무기 경납고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